아, 너랑 나랑 이게 무슨 신세니. 맴나. 너랑 나랑 무슨 신세니 이게. 그지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 보시면 this game is still in alpha 예요. 이거 테스트 버전이란 얘기 같죠?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좀비들로부터 살아남아야 돼. 좀비들 죽이 점수를 받고 바리케이를 고치고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새로운 지역을 열고 좀비가 너에게 뛰어들기 전에. c o r r o b o 제 컨트롤이 나와 있네요. F 인터 t 트 F Q aim down sight right mouse button reload R 근데 나이프가 V, change weapon이 1 2 3 달리기 스프린트 홀드 달릴 수 있어요. 음. 이거 계속 내가 만들고 있으니까 어, 어느 정도 버그는 있을 거야. 좋아요 버튼 눌러 줘. 나도 좋아요 버튼 좀 눌러 주세요. 자 한번 가 볼까요? 로지텍 이거 마우스 회사 아니야? 우 다음 라운드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우 소리 장난 아닌데, 우오우오우오우나 오오. 이런 무와우 안좋아 이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소리 봐우비가 보여 어디? 어우, 좀비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 어, yes, 내 대신... 이야, 야 뭐야? 뭐야? 좀비가 들어왔어? 야, 우리끼리 셀수 있어? 그런가 본데? 열었어, 열었어. 아, 깜짝아. 어, 깜짝아. d t o p it, points! Yeah. Okay. Yeah. Oh, yeah. w o a whoa, whoa! 오케이, okay. 기다려 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호오! 호이아 e i 이거 리바이븐는 어떻게 되는건데? 뭐야? 다 죽었어. 서바이벌 성공했어 나. 근데 다 죽은 거야 이게 게임이? 와, 이게 우리 친구들이야? 와, 멋있다니네. 와, 베레타 이게 다 보여주는 거구나. 음, 이거 슈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비가 뿌시고 들어오는 거야. 좀비가 뿌신 벽을 막아야 돼요. 근데 점프를 못 한다는 거? <웃음> 점프 못하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웃음> 알 수가 없네. 호호. 총알 아끼시게나. 준비들이 똑똑해. 자꾸 이거 푸시고 들어오려고 그래. 오, 너, 너, 너. soon. Yeah yeah Aoskk W a r a c t e r h a r r r y c h r r y c h r r y 이래왜들이래와와와와와와와와 리바이빙 되는구나 케. 렇게 t h a 오. 케. 이거 왜 안고 치우고 가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잖아 어? 인스타어인스 어, 뒤에다 뒤에다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에헤헤 우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우와 우어우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와 어 멀미가 날려 그래. 오, 비가나갔어붐아 no 아 no, no, no, no, no, no. 너랑 나랑 이게 무슨 신세니? 왜안 나? 너랑 나랑 무슨 신세니? 이게, 그지? 아, 좀비 무섭다. 좀비 무서워. 얘 장난 아니야? 살려줄 거야? 아, 죽은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봐, 죽은 거 같아. 아. 여러분, 비디오가 찍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로블럭스 비디오를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리고 제가 플레이 해봤으면 우우, 좋겠다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많은 참고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제기제기제기 여러분 안녕 빠이